사실은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해가지고 대정지역에서 나름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게 초중고등학교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술을 마시기를 합니까? 무슨 당구를 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웃음> 지역의 <웃음> 어떤 경제나 문화에 미치는 <웃음> 예. 영향이 아주 극히 미미하고요. 어,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예.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예. 대학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질 좋고 뭐 훌륭한 대학교가 들어오면 은뭐 예. 금상첨화죠. 영리 대학을 <웃음> 논하기 전에 예. 이제 예. 국제학교 운영 실위를 보면 예. 거기에 과연 제주도민들 가운데 본연사에 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강남, 청구거나 예. 외국인, 외국인 관련 자녀분들거든요. 좋은 대학교가 들어오면 예. 일단 국내 대학교 수준,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만 말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국내 대학교의 수준이 재평가될 겁니다. 거는 어. 이제 고인물에 메기한 마리를 풀어놓는 거나 똑같 마찬가지예요. 아, 거기에 대해서 4개가 될지, 아고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군요. <웃음> 대학교를 금방 가게, 중앙국로 운영하라는 거야요 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대학, 대한민국의 대학교들은 그 모양 아닙니까? 나우시는 음. 대학교, 좋은 대학교 아니에 그렇죠. 세계, 세계, 대학교. 세계 수준으로 보면 반납 <웃음> 네. 자, 혹시 변호사님, 그... 기여입학금 제도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요. 비율의 아, 문제라고 봅니다. 비율이? 뭐, 뭐는 되고 뭐는 되고 안 되는 어떤 그 절대적인 거는 예, 예. 그 소위 탈레반적 사고거든요. 아, 탈레반이요? 예.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세상은 그렇게 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1억 주면 대학 보내준 제도는 반대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잘못도 할아버지가 학교에다 천억을 주면 갈 수도 받, 그런 학생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최소한 교육은 예. 기회에 천억을 받아서 기회 평등을 주셔야 해요. 가기가 어려운 어? 예. 저기 아또그 100명의 학생들한테 있다면, 장학금을 줘 가지고 봉사할 아, 수 있으면 그게 그런 돈을 왜마다 합니까? 아니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주 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MB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네. MBC도 예. 핫한, 핫한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비행기 좌석을 못 구했지만 두 분의 좌석은 구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광입니다. <웃음> 요즘만 제주도도 비행기 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비행기마다 난리네요, 다. 형사님 예. 전화 한통 해주시죠. 영광입니다. <웃음> 그중앙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예. 당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예, 그 용산으로 전화해야 된다고. 응. 그런 의미. 예, 한덕수 총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웃음> 뭐안 태워주겠다는데 안 가도 되는 거지 뭐. 국민이 <웃음> 알걸도 중요합니다. 예, 예.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져요. <웃음> 그것도 그 비행기 안에서 별똘똘한 얘기 안나오는것 같던데. 예, <웃음> 정치자들께서요, 자의들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런 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같은데. 자, 오늘 어 일부에선 예고해 드린 대로 영리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정서에 대학의 영리라는 단어가 붙는 게 사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 네. 의료 쪽의 영리가 상당히 좀 법적으로 어색합니다.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한데 네. 지금 초중고에 안에서는 제주도에서는 또 가능한 어좀 예. 그 형태로 되어 있는 음. 것이고 어 국가에 따라서는 영리를 교육과 관련해서 영리를 허용하는 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예. 그 개념에 예예. 약간 좀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그러니까 정립이요?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예. 이제 그 예외가 있다고 하는 거는 예. 결국에 국제 제주도에 예. 국제 교육 그 학교들이 있잖아요. 국제학교있인데 거기서 이제 뭔가 회계에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네. 일종의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과실 송금해서 네, 예, 예, 예. 이제 그걸 영하라 보는데 예. 그거는 또 면밀히 들 필요가 있는 것이 예.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투자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서로간에 하나의 단일 체계잖아요. 예. 이 제주도에는 있 학교가 따로 있고 예. 본국에는 학교가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음. 하나의 단일된 어떤 철학과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 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아예 아, 네. 교육을 그, 위한 그, 투자 그 마찬가지로 예. 이쪽에서 생긴 여유 자금을 예, 예. 저쪽에다 투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영리 개념은 주식회사처럼 사업을 사업을 통해서 예. 벌어들인 돈을 주주나 그 사단의 그 구성원들한테 이익으로 배당해주는 걸 영리행위라 고 그러는데 예, 예.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 교육기관 사공간에 서로 서로 간의 자금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투자나 이런 형태로 예, 하는 예. 건지는 따져볼필요 이거는 요약하면은 예. 설립 주체 관련된 문제인데 예.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인 경우에도 예. 설립 주체가 영리 법인이 허용되어 있는 거고 예. 본국 관련해서는 과실 송금을 허용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예. 예. 예, 과실 송금은 막혀 있습니다 아, 저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예, 15년 쌓았습니다 예, 스탠스를 아주 명확하게 잡으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과실 송금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좀 허용해야 된다는 라 예. 취지로 뭐그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어 여태까지는 지불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다만,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사실 나라에 따라서는 허용해주는 나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어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나온 게 국무총리실 사나 제주위원회가 어, 예. 영어 교육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미진한 과제를 이제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외국 대학 설립 허용. 이 예. 부분이 좀 필요하다. 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다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두 분께는 지금 강원지 센터장께서는 영리 대학 자체를 좀 반대하시는 거죠. 아니, 돈의 대학도 지금 어려운데 그쪽에다 퍼코을 아. 맞춰 줘야지 지금. 예, 예. 아, 뜬금없이 영리 대학입니까? 예 아. 영리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예. 아, 아. 외국계 영리 대학 안 된다. 예. 저는 영성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예,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예. 제로도에 만약에 외국계 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어떤 예. 분교나 뭐 네. 그런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 들어오는 대학의 퀄리티 정말 그 질적인 교육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또 재정적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예. 그런 학교가 아니라면 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지금 구분 자체가 애매해요. 아니.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매합니다. 예.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회사가 만들면 영리, 영리 법인이 되는 건데 예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 는 외국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 예, 예, 습니다가 예. 그 주식회사인가요 음. 학생들한테서 보든 아니면 연구 예. 그저 프로젝트로 받은 기금을 뭐 일정 부분 을 떼서 주주들한테 배당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주식 저 배당하는 어.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일부지만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생각이 음. 좀 다르시긴 한데 네. 일단 현 변호사님의 말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뭐~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대학이 아니라면은 굳이 영리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영리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도. 예, 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영리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 예. 너무 한 가지 기준으로 가서 획일적으로 아. 보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아, 예, 학교의 예, 수준과 예. 어떤 학생 제, 부모들에 대한 학생에 대한 그 재정 부담 뭐 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영리 대학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수 대학 유치를 통해서 질 좋은 교육을 만들어 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음. 어, 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그 돈의 대학도 어려운 데라는 말씀하셨는데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어, 이것도 영리 대학을 유치하면서 할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얘기. 그 얘기는 예. 어떻게 보면 은 비록 등록금이 좀 비싸더라도 예. 교육과정이 충실하고 음.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이나 어떤 자기 분야에 개발을 할수 있는 예. 여지가 강력하다 그러면 예. 아니, 솔직히 좀, 좀 죄송한 얘기로 예. 예. 졸업해도 예.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운영에 문제가 많은 그런 학교, 학교를 예. 그 우리 고등학생들이 선택을 안할 거잖아요. 자연히 음, 도태가 되는 도태됐다. 거죠. 아, 네. 자연적인 구조조정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도태돼야 되는 대학교 어딘지말안 하실 아, 거죠. 그건뭐 예, 저도 볼안 물어볼게요. 일단 저는 뭐 <웃음> 영리 대학을 논하기 전에 예, 이제 예. 국제학교 운영 실퇴를 보면 예. 거기에 과연 제주도민들 가운데 음. 보내는 사람이 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강남, 탐구거나 예. 외국인, 외국인 관련 자녀분들이거든요. 지금 할당도 있긴 있죠. 제주도 민 5%가 되어 있는데 예. 주소를 제주로 이전하면 그냥 제주도민인 거예요. 사실상에 음, 갈수 있는 분이 아, 없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예. 그런, 그런 관점에서 영리 대학이 예. 생기면 마찬가지 논리로 음. 그 엄청난 학비를 조달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 제가 보기엔 반드시 교육이 높박한다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없거든요. 그건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제주도 출신들이 육지에 있는 대학교에 다 다니고 있잖아요. 아, 뭐, 예, 뭐, 예. 강남은 출신들이 제주도에 있는 국제대학교에 들어온다는 게 뭐가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됩니까 그 정부의 취지는 예. 제주도 전체 교육 전체 교육의 활성화가 아니라 예, 예.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국가 그런 관점으로 도입하는 그렇죠.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피워당니다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예, 예. 사실은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해 가지고 대정지역에서 나름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게 초중고등학교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술을 마시기를 합니까 무슨 아, 당구를 아, 치기를 아, 합니까 갑자기 <웃음> 지역의 어, 어떤 예, 예. 경제나 문화에 예. 미치는 영향이 아주 국 피 미미하고요. 예, 예. 단지 그분들의 이제 그들의 이제 부모, 예. 부모들이 거기서 가까운데 살면서 예. 지역 경제 상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지역의 어떤 경제가 좀 살아나고 음. 문화가 어떤 그 젊은이들의 주도하는 문화가 되고 하려면 예. 반드시 대학교 들어서야 돼요. 음. 저는 그 지역 그 지역의 어떤 예. 어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예.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예. 대학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질 좋고 어뭐 훌륭한 대학교가 들어오면은 예. 뭐 금상첨화죠. 반니 외국계, 외국이든 예. 어. 국내든 어. 사실 좋은 학교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국내는 사실 국내 대학은 좋은 대학은 올 리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외국계가 예. 들어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예. 이유가 없어요. 예. 아니 뭐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온다 고 그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예. 심사하고 예. 평가해서 예. 기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올수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그 얘기도 하던데요. 뭐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JDC 측의 이야기이긴 한데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를 그거는. 설립 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2식개 뭐 예. 하는데 예. 검증은 안 되는 거죠. 검증이. 솔직히 그런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수요 공급 측면을 생각해보자 보자고요. 예예. 외국에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대학을 가려면 우리가 외국 유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중간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예.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음.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예.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살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자기가 돌아왔을 때의 문제점 이런 측면에서 음. 외국에 좀 괜찮은 그 학교의 분교가 예. 자국에 있다라는 거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 외국도, 외국에 있는 학교들도 좋은 학생을 유치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예예. 돈뿐만 아니라 훌륭하고 똑똑해서 자기 동문으로서 네. 나중에 학교의 명예를 어, 빛내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상,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 학교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싶죠근데 국내에 예. 있는 소위 말하는 유수 대학교들은 굳이 제주도에 안 와도 서울에만 있어도 예, 예. 가서 줄을 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안 들어오는 건데 저는 만일에 제주도에 대학 예. 좋은 대학교가 들어오면 예. 일단 국내 대학교 수준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는 말하는 게아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국내 대학교의 수준이 재평가될 예. 겁니다. 어, 국내 교육 자체의 변화. 그럼요. 될수 이거는 거. 이제 고인물에 매기 한 마리를 풀어놓는거나 똑마 마찬가지예요. 아, 맥요 어. 예,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맥기가 네. 될지 악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웃음> 그러니까 교육 정책은 <웃음> 예를 들면 서울대를 저가 <웃음> 보기엔, <웃음> 예. 들이 대학교를 키우려면, 예. 서울대를 해체해서 국립 대학을 네트워크하면 됩니다. 사실은. 아니 왜그게 그런, 그런 식으로 아, 가야지. 스식으로 아. 아니 자꾸 해체하고 뭐, 아니, 뭐, 아니, 교육이라는 그런. 공익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예, 예. 특정 단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교육 정을하게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자리가 하필 또 음. 제주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가 교육의 자, 원리가 예, 예. 수월성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예. 경쟁을 통해서 경쟁. 어, 어떤 그 성취를 이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는 어쩔 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음. 자, 뭐그 네. 경쟁이냐, 아니면 형평성이냐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다르신 건 알겠는데 네.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그거거든요. 아까 그 뭐 외국의 유수 대학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라는 뭐 얘기는 물론 JDC 측의 얘기지만은 뭐 그쪽 있, 주장이죠. 예, 있긴 있다고 치고 그 외국 대학교가 국내 제주도까지 와서 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 어뭐 한국인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 옵션이 뭐. 많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옵션도 많고 아무래도 영리적인 목적이 분명히.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영리 대학을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 예. 우리가 교육 그을 하는 단 기관이나 예. 어떤 학교를 너무 그렇게 어떻게 예. 어 어떤 아 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까지는 과실 송금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 대학교 단위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과실 송금을 당연히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거를 풀어줘야만이 아마 음. 그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 그러니까 아까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 부분이에요. 어. 무조건 저기 불을할게 아니라. 예. 연간 비율을 보는 거죠 아, 이거 나가는, 네, 된다. 나가는 아. 돈이 있으면 들어오는 돈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예. 비율을 일정 비율 퍼센트 내지 않아서요 예, 예. 어떤 재량 그 여유를 두면 예. 당연히 돈이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건 좋다고 그러고 나가는 건 막는 면 이게 놀부심부지 이게 공정한 건가요 <웃음> 아니 그 기반 시설을 내국 예. 대학이 하진 않습니다 다 저희가 기반 시설 얘기가 아니라 예, 예, 예. 학교의 연구 기자재 프로젝트를 예.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다 등록금들 모아서 그 돈으로 해라 이건. 이런 식의 운영은요. 부문 예, 예. 가게 운영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부문 가게 주먹국으로 운영하라는 거야. 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 라 대학, 대한민국의 대학교들이 그 모양 아닙니까? 나오신 응. 대학은 좋은 응. 대학교 응.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세계 세계 수준으로 보면 <웃음> 참. <그냥 웃음> <상장까지 나오고. 웃음> 네. 자, 그 과실 송금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100%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나왔던 얘기가 아, 김광수 지금 현 교육감께서 예, 지난 예. 그 교육감 선거 때. 과실 송금 손금 허용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공약으로 얘기를 네, 하면서 시 본인 생각이시고요. 예. 그때 40%까지 제한을 두면은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또현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은 또 그런 비슷하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입장은 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 예. 명백하게는 제주특별법을 고쳐야 되는 거라서 예, 예.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의견이 100% 반영된다고 장담하기 는 어려운 음. 상황인 거죠. 그러면 센터장님께는 좀 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변호사님의 말처럼 예. 그러니까 교육도 이제 경쟁이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거 다 풀어지지 않고 40% 혹은 다른 해외의 경우에는 한 20%까지 정도 허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 정도도 어려울까요? 교육과 아니, 관련해서는. 대학 한한군데과제선금을 허용해 주면 예. 딴 데도 사실 허용해 줘야 되는 거고 예, 허토제가 예.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초중고도 풀어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럼 제주도 땅이 예. 보편적 교육의 땅이 아니라 예. 특권과 귀족 학교가 돼버리면 저는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예. 시각은 예. 마치 교육이라는 것을 어? 정말 그 어린 학부부가 상하탑 우리 후전에 얘기했죠. 우골탑 얘기했었죠. 예. 농민들 부모님들의 그 등골을 빼서 예. 학교를 운영한다는 라 아주 전근대적인 의식이 지금도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공동성을 하자는 겁니다. 학교라는 저는. 거는 예. 교육이라는 어떤 그 상당히 앞서가는 그 기존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내는 과정에서 음. 사회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기금도 조성을 받고 예, 예.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예.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냐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생각만 가지고 뉴욕과 한국과 홍콩과 저기 어 두바이를 날아다닐 예.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어느 지역에 정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어느 지역에서 교육사업을 벌주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기금을 어떻게 물론 그 기금 중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도 있겠지만 예. 현대적인 대, 대학교들은요. 등록금 비율이 그렇게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음,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그 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20%라는 뭐4 0 수치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어느 비율로 이루어지는가를 예. 모니터하고 그걸 어떻게 규율하고 감독할 것인가를 음, 따져봐야 돼요. 음.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학부모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왜그다 그래 갖다 바치는 거면 그런 학교는 예. 뭔가 경고를 아니, 하고 폐, 폐교를 하도록 <웃음> 해야죠. 변호사님 말씀 동의하는데 예. 그, 그런 시스템도 예. 굳이 영리가 아니라고 가능하기 때문에 다리냐 그러니까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요. 영리 학교 우리나라 거라서. 기준이 너무 이 부분에서 국제기준에 후진 거예요. 변호사...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변호사님의 그 주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대학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좀 후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영리 대학이거든요. 지금 <웃음> 형태 자체는 어쨌거나 영리로 좀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갖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죠 지금 아직까지는.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분이 이제 또 교육부장관으로 좀 내정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의 교육부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맞나요? 기억은 안나지만 예. 예. 그때 아, 제가 갑자기 기억 그 기억이 났는데 어, 이명박 정부 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기여입학금 대도의제도가 예, 예, 예, 예, 예.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것도 사실 그때 형평성 논리 때문에 좀 중간에 안 되긴 했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항상 형평성 문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저 혹시 변호사님 그 기여입학금 제도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요. 비율의 아. 문제라고 봅니다. 비율.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항상 이 비율 음. 쪽에 좀 얘기를. 네, 예. 예. 균형을 아. 찾아야죠. 아. 어떤 뭐뭐는 되고 뭔데고 뭐는 안 되는 어떤 그 절대적인 거는 예. 그 소위 탈레반적 사고거든요. 아, 탈레반이요. 예.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웃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데 참 중요한데 단어 하나하나 어떤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예. 어떤 그 오해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음, 수 수가 있거든요. 음, 음. 영리라는 예, 말로 들어서, 호도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렇죠 지금 예. 현지국에서는 예. 수많은 개인 부호들이 돌아가시면서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다가 기금을 내잖아요. 아, 예, 예. 산업체에서도 물론 당연히 연구 프로젝트이지만 그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고 돈을 예. 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수십억 수천억의 기금들이 학교로 들어가는데 예. 그 기금이 예. 그 회사 설립자나 그 회사에 운영하는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런 기금을 내겠어요 한 푼을 내겠어요 절대로 못 내죠 그런 기금들이 예. 그런 식으로 영리 활동에 영리의 어떤 배당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기금이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집, 아, 논점이, 논점이 네. 약간 좀기어입학금제는 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어입학금도 네. 그런 어떤 성격이 네.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예. 정도 수준에서 어느 할 건가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지 이거 형평에 안 맞으니까 무조건 안 돼라. 라는 거는 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례반적 음. 예. 사고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저 할아버지 잘못 나가지고 <웃음> 1억 주면 대학 보내 준는 제도는 반대합니다. 예. 예.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잘못도 할아버지가 학교에다 천억을 주면 갈 수도 바, 그런 학생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네. 최소한 교육은 음. 기회 1억을 받아서 교육 평등은 주, 주셔야 해요. 가계가 어려운 어? 네. 저기 아또 백명의 그 학생들한테 있다면, 장학금을 줘 가지고 누굴 아, 할수 있으면 그 그게 가능하다. 그런 돈을 왜마다 합니까? 예, 아니 천억 내시는 건 찬성이고 예. 그것 때문에 대가 손자가 없이. 대가 없이 내라. 예 예. 예. 네, 그렇죠. 그 손자가 그 대학 예. 들어가는 반대라는 거. 하나에 예. 그냥 아, 그 저기 저기 논리 좀이 보여줘. 지금 밖에서 계속 끝내라고 예. 지금 예. 사인하신 분이라고 <웃음> 있어서요. 예. 예. 변호사님 나온 대학이 옛날에 농담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총장잔디 깔아주고 대학람은이겠다고 뒷문으로 들어왔다 이사 그런 농담들 많이했어은동사님 아, 역시 공부하셔사 <웃음> 어, snu에 그런 일이있이사사전망대사부 <웃음> <있었어요? 웃음> <자>, <1부 웃음> 마무리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